물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어, 굉장히 놀라운 이 한의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저희 다이룸 한의원은 일반 한의원이랑 다르게 상담과 교육을 하는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이지만 침을 치료하는 곳이 따로 없고요. 네. 대신에 강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진료실도 상담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원장실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원래 참고로 이거 EFT 할때 탭핑하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오. 혈자리에다가 이렇게 이 단추거든요 두드려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붙여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상담할 때는 이런 거 같이 해줘요 음, 그러니까 이 인형에 붙여져 있는 이 지금 이 방울들을 통해서 혈자리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 애기들할 때는 애기들이 자기 혈자리 두드리는 아 거좀 간지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예. 같이 곰돌이 두드려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얘 두드려줘도 자기 몸을 같이 두려요. 아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연결되어 음. 있, 그러니까 에너지적 차원에서 연결되어 예.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은 예. 되게 뭔가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몰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탭핑하면 아이들 같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인형이 더 있긴 한데 지금 다른데 나와긴 했는데 필요하면. 네. 인형들을 안고 자기를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는 되어있죠. 어... <웃음> 보통은 상담은 여기서 이렇게 의자 앉혀서 하고 합니다. 여기 담요들도 많이 있네요. 아 그거 할때 쓰는데요. 그 분노풀기 방법 아세요? 수건으로 분노풀기? 이거 앵거 랠리싱, 그 분노풀 때 쓰는 건데 보통은 타월 같은 걸로 해요. 네. 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갖고 소리 지르면 음... 방음 효과 정말 좋거든요. 어. 그걸 이제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네. 게 아니고요. 이게 집에서는 타올이 있으니까 타올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거는 담요니까 제가 담요로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제가 한번 아 네. 네, 소리 질러 볼게요. <웃음> 이고 지금 제 목소리가 이 정도인데요. 예. 네. <웃음> <웃음> 제가 큰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아. 크게 안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성인들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는 권하지는 않아요 예. 성인들의 경우는 분노나 감정들이 너무 고조가 됐는데 그걸 음. 발산하기가 음. 힘들 때 그렇죠. 이제 타월들을 한두 두 개, 세개 정도 겹쳐 놓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일시적으로는 조금 감정을 캄다운 좀 안정시켜 줄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원래 이걸 음. 할때좀 복합적 작업을 더 하긴 하는데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좀 음. 응급 감정 컨트롤 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예. 겸사 뭐 덮어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음. 그렇게 분노풀기를 좀 도와주는 용도로 담요들을 많이 준비해 놨죠 아 그렇구나 네. 어, 굉장히 유용한 용도인데요 네네 예. 미국에서 <웃음> 많이 쓰는 방법 아예 예. 맞아요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아 맞다 이런 거 저희는 방문마다 이렇게 화건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 위에는 그 핀돔 공동체에서 만든 그, 자기 변형 게임 스티커 거든요. 천사 카드 거든요. 그래서, awakening. 응. 그래서 뭔가, 이 방에서 나가, 들어오고 나올 때는, 이렇게를 예. 바라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다 다른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공석구석에. 어. 네. 상방실이고, 아. 어, 강의실이고. 예. 그래서, 지금 다 꺼놔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 강의실이 제일 큰 강의실인 건가요? 지금은 강의실이 예. 원래는 두 개였는데 하나만 있고요. 이제 이 예. 강의실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할 때 여기에 이제 한 10분 정도 오셔서 이제 강의를 실제로 진행을 하는? 이제 코로나라서 지금은 네, 네. 뭐 10명 아, 이하로 진행을 예. 하고요. 여기서 예. 보통 20명 가까이 수용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근데 코로나 산동안은 뭐 여덟 명, 열명 이렇게 소, 소규모로만 음. 진행을 할 네. 예정입니다. 어, 예. 어,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게 행복을 불러오는 긍정 단어. 예, 이 부분 되게 눈에 띄거든요. 제가 사람들과 만든 거고요. 이 달력이 예. 다 달라요. 음. 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만드세요 오 대표님.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오케이. 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고양이를 사랑하셔서 아 고양이를 <웃음> 사랑하기 때문에 버전이 몇개 있어요 저렇게 날개 버전도 있고 오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어, 여기 서티피케이션도 많이 있는데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티피케이션은 사실 이게 You Can Heal Your Life 티처 과정 2011년도 음. 이제 7월달에 가서 이제 그렇 이게 네. 루이세이 선생님의 힐 유어 라이프라고 되어있네요. 워크샵을 지도할 수 있는 네. 그 지도자 인증을 거친 네. 그 자격인 거죠. 네네. 네, 그 네. 네. 그래도 일단 뭐 루이세이 선생님 서티피케이션은 나와 음. 있네요. 아 어, 그럼요. 네. 그 하나는 그거예요. <웃음> 하나 <웃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 어, 그럼. 아, 진짜 없는 거예요? 진료실이? 네. 여기는? 상담 여기도 상담실이예요 아 여기 상담실이에요네 예. 여기 다상담실이에요 여기 상담실이고 어, 예. 여기도 상담실이고요 예. 여기도 상담실이고 그렇네요 아예 이름이 강의실이라고 적혀있네요 어, 저는 처음에 만들 때 강의실이어서 예.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진료실인데 네 상담하는 데에요 네, 여기. 진료 도구라든가 어떤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음. 이제 들어오면 이제 담요가 있고 그다음에 책상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식이네요. 네. 음... 네 검사하고 끝. 네. 음. 아 여기도 검사. 검사는 하죠. 심리 아, 검, 검사나 검사는 해야 되니까. 네, 검사는 하고. 근데 마치 인바디 같은 건데. 어, 인바디. 아 인바디네요. 네, 인바디 예. 같은 게 인바디. 이게 친숙하시죠, 인바디가? 아, 예. 예. 아, 요것도 뭔가 다른. <웃음>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게 검사들을 하는 기계들이고요. 나머지는 설문 예. 검사들을, 지면 검사들, 아... 진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TFT 할 때, 음. 어,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이 기계를 통해서 TFT 전후에 어, 그 상태를 파악을 음. 하는 거죠. 어 이렇게 보통 HRV 검사를 통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을 예, 예, 예. 확인을 하는 가장 예. 일반적인 검사니까 예. 네, 저희도 하고요 원래는 내파 검사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예. 원래 얘가 그건데 이, 이거 하나가 천만 원이 넘어요 저기계 하나 가아 지금 인바디 이기계가요아니요 <웃음> 얘는 3백만원 밖에 안 해도 얘 천만 원 넘어요 하의원이 되게 특별한데요 보니까 예. 강의실이 있고 오히려 침을 맞는 데는 없고 예. 뭐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처음에 이제 한의원을 개원했던 게2 0 1 1년도예요 아,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뭐 이제 이런 뭐 루이스에이라든지, EFT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이나 감정적인 것들을 조절해서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소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한의원을 개원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같이 그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기존에 배웠던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하지 않고 음. 이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네. 그때부터 상담으로 치료를 하고요. 음. 강의로 사람들에게 그 스스로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뭐 책을 쓰면서 네. 지금 이, 여기서 한 9년 반 10년차 네.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의사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침 치료는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고 한약도 네. 안 쓰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한약도 거의 안 써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한약이 없고 침이 없는 한의원을 상상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네, 여기 있죠. <웃음> 그러면 은 평소에 예약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약하고 네. 오셔서 네. 그럼 일반 어떤 정신과 의원처럼 상담을 하고 보통 일반 예. 정신과들은 상담을 잘안 해주죠. 저희는 상담을 아. 1시간씩 이렇게 해주는 예. 완전히 상담 위주로 하는 병원인 아. 거죠. 그럼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의원은 다른 병원들처럼 예. 마찬가지로 10시에서 7시까지 진료를 예. 보고요. 예. 예약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뭐 상담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상담을 음. 받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고요. 아. 저는 보통 이제 평일에는 상담을 예. 하고요. 이제 일요일, 주말에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음. 보통 아. 생활을 하죠. 그러시구나. 그 상담이라는 게또 EFT 치료를 하신다거나 EFT나 화권이라든지또 아니면은... 예. 제가 쓰고 있는 뭐 배치플라워 같은 자연치유 방법들을 쓰는 상담들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들어주는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 농담삼아 들어주기만 해서 나으면 이미 예. 나았겠지. 예. 너희 지인들에게 너가 얼마나 너의 문제들에서 많이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해봤니? 라렇 <웃음> 생각을 하는 그렇죠. 편이라 예. 실제적으로감정들을 풀어주는 치료들을 음... 하려고 하죠. 아... 그 화건으로 치유한다는 건 어떻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상... 어, 예. 루이세의 방식들은 뭐 화건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예. 보통은 내면화의 작업들을 많이 하죠. 음...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찾죠. 음... 제한적인 신념들. 뭐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 예,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는 벌받아야 돼. 이런 예, 신념들을 찾고 예. 이제 필요하면 내면의 치유를 더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에 반대되는 긍정화건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또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 내면의 어떤 나를 제한하고 행동과 의식을 제한하는 음. 그런 믿음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그 믿음에 반대되는 화건들을 만들어서 내가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렇죠그 피지컬한 심폰들, 신체적 증상들은 상상만 가지고도 바뀌기도 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어, 저런 것도 가능해 할까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안할 뿐이지 예. <웃음> 되게 더 신기한 것들도 많기는 합니다 사실 예예 예. 뭐 그것들 중에 하나가지로 저희 이제 성공하기 전 패딩크라이스 시각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 있는지 그나마 좀 예. 의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말하면 이제 칼사이먼튼 같은 음. 이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암 치료를 시각화로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암. 암세포들을 잡아먹는 상상들을 음, 하면서 그것들을 네. 치유하는 작업들 이제 그것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암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네. 좋아지기도 하는 아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어, 가장 무난한 네. 것들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죠 어, 그러면 피지컬, 신체적인 치유는 지금 이제 시각화 그 기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이거나 어떤 내면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EFT나 또 통해서 치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네, 아, 네, 네, 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는 거는 작년에 EFT가 한 음.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트라우마 치료에 관련한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음, EFT가 음, 미국에서 음. 만들어지긴 예, 했지만 예. 메르디안 베이스 경락 기반 치료 방법이어서. 좀 이제 그런 접근적인 부분에서는 한의학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네, 한의학적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뭐 한의학, 서양의학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좋아지는 게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해서 네, 어... 꼭그 사실 저는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한의대를 <웃음> 11년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시간이 예. 내가 11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꼭 견지하고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음. 않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